안녕하세요 여러분 월드 오브 젠틀캔 채널의 젠틀캔입니다. 오늘은 자명도적 pvp 가이드 두번째 편으로 상황별 딜사이클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번째 풀버프 오프닝 두번째 간복기 오프닝 세번째 오프타겟 풀급가 오프닝 네번째 오프타겟 비스 오프닝 다섯번째 리셋 후 오프닝 여섯번째 전투중 킬각 딜사이클 일곱 번째, 전투 중 쿨기 다 빠졌을 때의 딜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어결 타이밍에 대해서는 매지 시간 및 전감을 보고 어, 개인의 판단이 중요하며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버프 오프닝은 처음부터 샌드를 박아놓거나 아군의 매지가 좋거나 1대1 상황에서 유용한 오프닝입니다. 처음에 은신, 어칼, 비습, 죽상, 어충, 냉혈, 극격 장신구, 정수, 극가, 주표절개극격 비습, 절개 오프닝은 이렇게 되고 약 34,000 데미지가 박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딜러들 피통이 2만정도인걸 감안하면 파열 없이도 충분히 원콤이 나오기 때문에 파열을 쓰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간보기 오프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신상태에서 비습 장신구 정수 죽상, 업춤, 냉열, 극격 절개, 주표급가, 극격극격 절개. 이렇게 데미지를 박아도 약 32,000의 데미지가 박힌 걸볼수 있습니다. 해당 딜사이클은 상대의 쿨기를 빼거나 상대가 어떻게 나오나 탐색전을 우선한다고 하면 좋은 오프닝입니다. 다음은 오프타겟 풀급과 오프닝입니다. 앞선 오프닝보다 약하긴 하지만 아군이 매즈를 편하게 할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은신상태에서 오프타겟 죽표급가 그리고 죽상어춤 비습 정수장신구 절개, 냉혈 극격 비습 절개 해당 딜 사이클은 약 25,000 정도의 데미지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오프 타겟 비습 오프닝입니다. 앞선 풀급과 오프닝과 유사하겠습니다. 오프 타겟 비습 주 타겟 풀급과 죽상, 어충, 비습, 파열, 냉혈극격 비습, 절개 풀급과 오프닝과 다른 점은 파열을 넣어 절개 데미지 상승과 은신크를 경우 재은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셋 후 오프닝입니다. 오프닝 이후 어칼이 빠졌다는 가정하에 진행하였고 간복이 오프닝으로 시작하였다면 어칼을 돌리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신상태에서 비습, 죽상어춤 극역, 급가, 죽표절개, 정수장신구, 극역, 비습, 절개. 해당 데미지 딜사이클은 약 3만 정도의 데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카를 사용하면 더 많은 데미지가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오프닝 이후 은신이 풀린 후에 전투중으로 재은신 불가시 킬각 만드는 들사이클입니다. 일단 기습으로 콤보를 쌌습니다 목콤보 난도질 다시 기습질을 하여 콤보로 쌌습니다 그리고 5콤보 파열을 넣습니다 어칼 죽상 어춤 극격 냉혈 절개 비습 정수 장신구 극격 절개 죽표 절개 해당 디사이클은총 데미지는 거의 6만에 육박하는 데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칼이 있고 샌들이 가능하여 킬각을 만들시에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투중 쿨기가 다 빠지고 전투를 이어나갈 때 하는 딜사이클입니다 모콤보 파이어를 넣고 죽상 어춤 맹열 비습, 절개, 극역 비습, 절개, 주표 절개. 이런식으로 쿨기가 모두 다 빠졌을때는 주표 절개를 이용한 데미지를 넣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오브 젠틀캔 젠틀캔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